최근 백두산 인근 지린성에서 하늘에 푸른빛이 번쩍 러니는 지진광 이 발견되었습니다. 지진광은 지층길이 강한 충돌로 인해 발생하는 섬광으로 대지진이 일어나기 전 발생되는 현상입니다. 2월 6일 보름달이 뜨던 날 터키 티르키에서는 규모 7.8의 강진 이 발생을 하였으며 터키 강진 이 발생가지 전에 지진광이 관측 되었습니다. 백두산은 100년 주기로 폭발한다는 백년주기설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백두산이 폭발하였던 것이 1925년이었으므로 앞으로 2년 뒤인 2025년에 백두산은 대폭발 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백년주기설이 맞다는 가정하에서 입니다. 2003년 백두산 정상의 나무들이 화산가스로 말라가는 현상이 포착되고 주변 온천수는 80도까지 상승했으며 백두산 천지 일대가 부풀어 오르는 현상도 관찰된 이후 20년이 지난 지금까지 이러한 폭발 전조 현상은 계속되고 있으나 아직 백두산은 작은 폭발도 일어나지 를 않았습니다. 하지만 2003년 이후 폭발 징후가 있지만 조그마한 폭발도 없는 백두산 이지만 그렇다고 백두산이 폭발하지 않는다는 것은 아닙니다. 백두산은 평상시 월 7건 내외의 지진이 관찰되는데 2003년 전후 3 년간은 평균 72건이 탐지되었으며 최근에는 중국 지린성이 아니고 윤령성 인근에서 군발 지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중국 헤이룽 장성 북부의 화산 아래에서 거대한 양의 마그마가 상부로 올라오는 등 분출을 위한 재충전이 진행 중일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중국 과기대학 장하이장 교수 등이 이끄는 연구팀은 중러 접경인 헤이룽 장성 우다렌츠 화산지대의 외이산에 대한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동북 지역은 신생대에 형성된 화산이 많으며 백두산과 우다렌츠가 유명합니다. 이 가운데 우다렌츠에는 14개의 화산이 있고 1719년에서 1721년 사이 화산폭발 기록이 있습니다. 짱하이장 연구진은 센서로 지하, 깊숙한 곳에 전자기 이상 신호를 감지하는 식으로 마그마를 찾았으며 마그마는 일반적으로 암석보다 전도율이 낮은데 지하 15km와 8km 지점에서 각각 이상신호를 발견했습니다. 우다렌츠 화산지대의 상부 마그마류에는 마그마가 15% 정도 차 있다고 봤는데 기존 연구에 따르면 40%가 차면 화산이 폭발할 수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지질 구조판이 이동하는 2차적인 멘틀 대류를 통해 백두산과 연결돼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